많이 기다렸어? 물론 기다렸어 일은 어때? 아, 그냥 사회성 기른다고 거기 다니는 거지 왜? 뭐 이상한 사람 있냐? 없는 건 아닌데 그냥 회사 문화가 그런 거 같아 이러려고 다녔나 싶기도 하고 아이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하.. 아, 버티면 돼 무조건 버텨 무조건 존버 그래 버텨야지 야 알바도 아닌데 버텨야지 어 들어갈 회사 없어아 진짜 왔어? 응 아이 개소리야 끝나자마자 왔구만 야나 아바라 하나만 어 나도. 음, 커피 맡겨놨니? 에이, 샷 추가해서 진하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누나 나도 아이스티요 아이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, 하나만 해주세요. 힘들대요. <웃음> 알겠습니다. 고객님. <웃음> 땡큐. <웃음> 야 근데 하영이 오늘 온대? 온대. 지금 곧 넘어온다네. 음. 야 그럼 간만에 올 출석이네. 어 그러네. 우리 춘천 갔다 와서 처음인가? 아니지. 내 공연 보러 왔었잖아. <웃음> 야 그때는 그냥 다 갔잖아. <웃음> 어 그렇긴 하지. 야 근데 너 공연은 또 언제 하냐? 글쎄. 뭐 지방에 연극 지원 사업 같은 거 내놨는데 뭐보여되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음. 야, 너도 참 고생이다. 예체능이 다 그렇지 뭐, 아 나만 여기서 예체능이잖아. 어, 저도 보통 직장인은 아니죠? 자영업자잖아요. <웃음> 아난 얘는 좀 예상했거든? 근데 쟤가 카페를 차릴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. 그니까, 저 얼굴로. <웃음> 야, 쟤 초등학교 때도 저 얼굴 아니었냐? 야, 초등학교.. 초등학생이 이런 얼굴이면 자표가.. 아니야 뭐못 썼어 제 중학교 수련할 때 조교가 제 얼굴 보고 선생님인 줄 알고 계속 존댓말 했었잖아 아 맞다 야다 쫄아가지고 제갈 때까지 불편했잖아 아 맞다 그리고 얘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퇴짜만 하잖아 왜 교복 입었는데 학생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야 내가 그랬어 6년 동안 교복을 못 벗었다 교복 야 그리고 너도 못 벗었잖아 아 맞다 얘 진짜 못 벗었지 뭐? 음. 너 그때 교복 바지가 몇통 했냐? 육통? 어떤 방? 얘도 <웃음> 정상은 아니야. 야 그땐 그게 패션이었어. 아니야 네가 유독 심했어. 나도 기억나. 그게 진짜 말라가지고 바지가 쫙! 맞아. 쭉나 진짜 말랐었어. <웃음> 나이쑤시개 우리 오랜만. 맞 왔어.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그냥 이게 얼굴이야 이게 <웃음> 오아 <웃음> 진짜 지겨워 <웃음> 야 근데 우리 몇년 됐지? 너랑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나랑 쟤는 같은 주 나왔고 우리 중학교 때 만났지 주일인가? 음. <웃음> 그럼 14살이니까 17년 봤다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<웃음> 거의 뭐 절반을 봤네 야 대박이다 야 근데 왜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냐? 왜라고 생각해? 어? 외라고 생각하냐고 와우와우 와우 야, 야 그래도 얘가 나 좋아했거든? 내가? 기억 안 나냐? 야 내가 뭐 했는데? 얘 나랑 초팅 때 짝꿍이었거든? 근데 나한테 잘 보려고 멜빵바지에 맨날 먹을 거싸 들고 왔다고 야뭔 소리야 야 나는 너 불구랑 마티 있고 애들 팬거 밖에 생각 안 나거든? 아, 개소리야 말으래 아, 아, 아, 때렸잖아 야 아, 아, 아. 그니까 아 어, 이러니까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 우린 그냥 주먹으로 맺어진 사이야 야 우리 수학여행때 기억나? 수학여행때 뭐? 아 숙소 건너편에서 치맥 사온 거아 맞다 야 우리 그거 먹다가 담임한테 걸렸잖아 그거 얼마 먹지도 응? 못했는데 걸려가지고 있는 개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혼자 벌도 다 서고 왜 혼자 벌서 아니 어? 다 같이 먹다가 딱 걸렸어 복도에서 벌 서고 있는데 얘는 담임시야에 딱 걸려가지고 FM으로 서고 우리는 그냥 다 잤지. 안 보이니까. <웃음> <웃음> 대단하다 진짜. <웃음> 야 그래도 우리 꽤 건전하게 놀았어. 맞아. 뭐 학교 쉬는 시간에 몰래 나가서 떡볶이나 사 먹고 도서관이라고 부딪치고 PC방 가고 그게 다시 뭐. 아 진짜 옛날이 그립다. 가만히 놀이터 나가네.